야근은 많은 출판사도 있긴 한데 출판사마다 좀 다르고 야근은 많은 출판사도 있긴 한데 출판사마다 다르고 다 심지어 부서마다 도 달라요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 는 부서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야근은 거의 없어요 어, 왜냐면 저희는 거의 주로 단행본을 출간을 하는데 단행본 출판사는 야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음 근데 그래도 야근이라는 게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디자이너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조금 오버해서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야근을 하시는 거고 자기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, 출간일이 임박했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야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. 막,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, <웃음> 어, 막 페인처럼 살고 그러진 않나요? 어, 생각보다 좋습니다. <웃음> 연봉, 민감한 문제죠. 사실 말을 하면은, 디자인 쪽에서 연봉은 대기업도, 대기업은 조금 괜찮죠. 대기업이 아니면은,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. 그렇게 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. 그렇다고 막 엄청 바꾼 건 아닌데, 어느 정도 연차가 차이면은, 음, 자기 실력만큼 받긴 받아요. 그렇지만, 어, 많이 벌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어, 출판업계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, <웃음> 조금 더 힘들어, 힘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보통. 그냥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겠죠. 최저임금 시작하면 은 연봉 한 2천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은한 3천 정도까지는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음돈 때문에 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편집 디자이너가 돼야지 출판업에서 일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은어 그거는 조금 비추하고 싶어요. 출판업 쪽에서 디자인해서 돈을 막 엄청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서 다른 쪽을 알아보시고, <웃음> 어느 정도 연봉이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고, 어, 조금 자세히 알고 싶다. 어,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연봉을 주는지? 그런 걸 알고 싶다고 하시면, 그, 잡땡땡? 음, 말해도 되나요? 잡코리아라든지. <웃음> 어, 그런데 보면은 의외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저희 회사 것도, 저희 회사도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보통 지, 직원들을 다 뽑기 때문에 그런 데 등록이 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서 찾아보셔서, 조사를 하면 생각보다 공기가 깨끗하게 돼있습니다연봉 얼마 받는지 <웃음> 어,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어, 원하는 곳에 다 취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취업이 다 미뤄졌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음, 다 같이 버티고 <웃음> 힘내서 어, 아마 공고 올라갈 테니까 어.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시간이 뭐 미뤄졌으니까 시간이 그만큼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좀더 나는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박수 쳐주세요. <웃음>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. 출발